안녕하세요 조커 여러분 채쌤이에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? 요즘에 제가 조이너스 코리아에서 굉장히 특별한 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조커조커 좋고, 좋다 조커띵